자, 여러분들 통영하면은 닷지, 예, 닷지 집이 좀 유명하죠.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찾은 집, 어, 사인적이라는 곳을 한 어, 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테이블 야외 테이블은 한세개 정도 되고요.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옛날 로봇 분이 제대로 나는데요. 어. 여기 김장 김치인데 여기 쪽은 제가 전에 이제 볼락 김치라는 걸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볼락이 나 이런 잡아들이 이렇게 또 김치에로 딱 들어가네요. 깨장하고 어. 일단은 애피타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명. 자 이제 이거 통 닭지. 제가 여기는 어, 이쪽. 영상쪽 그 넘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검색해보다가 인스타에서 제가 찾게 됐거든요 금액은 1인 5만원 그리고 소주 하나 맥주 하나가 이렇게 예, 따로 제공이 됩니다 자자 음. 자, 역시 예, 경남지역 왔으니까 어, 좋은데이 여러분들 아, 뭐, 시원하게 맥주 소맥부터 한잔 사자 아 이야아 진짜 시원하다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햇살이 이게 많이 짜지 않고 적당히 간 들어가가지고 진짜 시원한 데다가 생선살이 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와야이 이거만 해도 소주 한주 나오겠는데? 음, 좋은데. 여러분들, 그 지역, 해당 지역 놀러 가면은 그 지역 소주 이렇게 한병씩또 팔아주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발전이 조금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소형적 오니까 이초대고동 응? 예, 그리고 굴아이 멍게 음. 아, 이 촛대고, 촛대고동은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생으로 먹을 때 안전합니다 이게 익히게 되면 은 안에 침샘에 살짝 그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제거하고 삶지 않으면 은 생으로 드시는 게 너무 좀 안전합니다 야, 이것도 소주 한지 기가 막히거든요 또. 초대고동굴 아, 유 무늬 오징어 멍게, 아, 자 지금 잠깐 어요 아, 진도설명드요는데 여기 무어오징어 예. 네. 침도오징어무 아, 진짜 맛있 아, 진짜 맛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늬오징어이 아, 진짜 맛 아, 진 <웃음> 통영굴이야 아저 설명이 필요합니까? 입안에 또 들어오자마자 그, 그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특유의 굴그 생굴향 짜긋나게 잘 퍼지면서 이쪽 남의 굴이 진짜 통통하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저 서해, 저는 이제 목포쪽 서해쪽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굴이 나오는데 거기 굴은 좀작고 좀 짭짤한 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굴젓으로 좀 많이 담가먹고 이쪽, 그, 굴은, 통영이나 남의 쪽 굴은 이렇게 응,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기 굉장히 더 맛있었죠. 자. 아, 술은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로도 또 먹는 것 같아요. 여긴 진짜. 싸나이들 감성이 또 살짝 느껴지네, 또. 싸자. 음, 아오이거 음. 음, 또. 쪽파김치. 음. 아. 아. 살짝 데친 대파 무침. 개맛있게요거 어, 진짜 맛있거든요. 첫대거든 음. 어둑한 식감이 진짜 좋아요 뿔소라 이런거보다 어둑감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아나나 아. 아. no. No. 다가 아주 그냥 내 입으로 들어온다 아우 에이 무뇨지공 아. 오징어를 초고추장에 채소랑 묻혔는데,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맛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 살짝 들어간 콩가루도 좀 고소한 맛이 딱 나고. 어 아우.. 아, 쭉쭉 들어가네요 아 <웃음> 아우 n g e 성게 야야 성게 성게 우 <웃음> 성게알에다가 어? 자작 아. 음 아우 혹시 성게 요거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소하면서 입에 싹잘 퍼지는 게 약간 그 생선애 그런 느낌도 딱 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술을 불러요 아 그리고 이제 용치 놀래미 회자 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걸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이쪽 경상도권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보던 이 해산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통술집이나 어떤 이런 실비집의그 특성상 그 제철에 나오는 어떤 그 해산물들에 맞춰가지고 이게 상이 또 차림이 나오다보니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혹시 뭐 근처 오셨다가 방문해 보실 분들은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치 놀래요 작은 생선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생선을 이렇게 딱뜯다보니까 아우 근데 이게 식히는찾지도또 굉장히 좋네 어우 어우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음. 아. 근데 이게 작은 생선을 이제 뜯다 보니까 살짝 조금 안에 미세한 장가시가 살짝 느껴집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뼈꼬시를, 뼈꼬시 이런 거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너무 좋은데 살짝 그 청어회처럼 이렇게 약간 장가시 느낌이 살짝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네,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No. 아 그리고 회를 뭐 초장도 먹어봤고 와사비도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네. 뭐좀 산뜻한 거날나때이 묵은지 여기 그 여기서 나온 묵은지가 엄청 진한 강한 맛이 아니에요 살짝 연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회랑 먹기 굉장히 더 맛있습니다 어자오 가보지 뭐. 아그쪽 남의 이쪽은 또 돌문어 응. 사장님 술좀더 주실래요? 이거 네, 좋은데이하고요 카스 하나 더 주세요 자, 여기, 사장님 추천으로, 지금 여기 갑오징어는, 뭐 다른 거뭐 찍지 않고 이렇게 그냥 먹는 게또 맛있다고 하네요. 이건 또제 스타일이죠. 어, 제가 양념 원래 잘안 찍어 먹는데, 어. 자, 수화수우 나도 모르게 본인 쪽으로 추작한것 같아. 찍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네 지금 이 자체로 간이 너무 완벽합니다 음. 음. 무너는 또 네. 와사비장 살짝 음여섯 살면서 돌무너는 이제 많이 먹어봤잖아요. 음. 맛은 자기 익숙한데 아 퀄리티 좋습니다. 아 대가리. 모든 이 연체동물이나 이런 거는 낙지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이 몸통의 내장을 같이 내온다는 거는 이 해산물의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네. 뭐 자꾸 막 냉동을 좀 오래 했다가 이제 뭐 삶거나 그러면은 이게 물처럼 다 흘러내려요. 사사 네. 어우 진짜, 이것, 저것, 뭐, 다양한 것들로 이제 상을 뭐 이제 채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덜 채워지더라도, 어, 상태가 좋은 걸로 채우겠다. 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해산물 매니아로서, 야, 이 해산물 지금 나오는 이 퀄리티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음. 나 배에다 성게알을 싹 올리고 아우 매번 말씀드리지만 먹는 음식에는 어, 정답이 없습니다 먹고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자, 화 어? 뭐 음. 嫂子。 사장님, 다 나왔죠? 다 나온 거예요. 아, 또, 뭐, 더 나와야 돼요? 아, 저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 다다 다 나온 게 아니라고 하네요. <웃음> 자, 꼼장어 또. 야, 이쪽 오니까. 아, 껍질째 가지고 하는 이 꼼장어. 아우 너무 먹고 싶었던 거.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꼼장어를 영상을 집불구에 그 찍었는데, 야, 저 제가 원하는 꼼장어 이거. 야, 이 껍질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 크으. 얘 껍질이 기름지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야, 여기 또한잔안할 수가 없죠. 네. 어우, 사사. 어우, 지금 냄새가 꼼짝 하고 구워진 냄새가 위로 확 올라오는 게 어. 어. 에 네? 꼼짝할 걸 느끼기로 전에 이제 안주가 또 나왔는데 야 노란 새조개고 야, 또 노란 새조개 어우. 나 자주 먹던 그 특유의 새조개 달달한 맛도 딱 느껴지면서도. 오, 약간 좀 다르다. 음, 어우, 굉장히 달아요. 오. 야. 야. 야. 야. 수장 없어야 된다, 진짜. 아. 아. 아 아니, 혹시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 껍질 벗겨진 꼼장어 굉장히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장식 그 꼼장어. 기장에서 그 먹는 꼼장어가 숯불에 구울 때 이렇게 좀 껍질째 같이 먹거든요 었 꼼장어는 기회되면 꼭 껍질이랑 같이 해가지고 해주는 집에 가서 꼭 드셔보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초고입니다 아, 네. 아. 가우 oh. oh. oh. oh. 술을 좀 하나 더, 더 먹고 가고 싶네요 네. 사장님 좋은데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야 요면은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사 어우 어우 아. 사장이제는다 나왔죠?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다안 나왔대 어떡해 진짜. 여기가 통영입니다 아 맛있다 아, 오, 우 호박전인가? 아 여러분들 여기가 통영입니다 아, 그만 주요 되우 라고 할 정도로 어, 여기가 통영입니다 아, 싸싸 대망에 마지막 이거는 저도 인스타에서 봤던 건데 장어 그 조그만 거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아우 이거 이거. 이거지. 나수아 그럼 보 사여들 경남 옥시나 이쪽 지역 오시게 된다면 특별한 옥시나 뭐 식사나 음식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통영에 이 다치집도 있다 그 중에 음, 본 메인 음식에 좀 충실한 어, 이런 사인정이라는 곳도 있다 어, 좀 참고해 주시면은 즐거운 여행 중에 하나가 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